오케이! 오케이! 긴장하지 말고! 에이! 에고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하이이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좋지. 좋지. 좋지. 좋지. 좋지. 지 좋지. 좋 좋지. 좋지. 좋지 자, 좋지. 좋 에이코트, 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지포, 대 최상에서 포대대기해주시포 대지포, 다지 러시 멋지 이제 멋지 멋지 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 러시아, 러시아, 어시아 러시아, 러시 초. 시시시어시 러시 들어가, 들어가, 러시러시 러시아, 러시 러시아, 러시러시러시러시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러시러시러시러시러시러시시러시러 에스디입니다.